야. 야. 이렇게? 어떻게 해? 아, 이렇게. 아, 이게이게안되나게 응. 어. 어? <레> 네. 네. 어. 네. 아, 이렇게. 가 안되나?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아. 네, 아. 아. 아. 네, 아. Mets. 안녕하세요 네. 이달의 소녀 네. 오다아이 서클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V 이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하게 있어요그 그렇죠. 그럼 개인별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 좋아요! 리버님부터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에서 부엉이와 리드를 맡고 있는 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솔. 저는 파란 물고기를 맡고 있는 진솔입니다 아아 알니다 저는 과일박지와 보라색을 맡고 있는 최이라고 합니다. 오! 자, 그렇다면 언니들, 네. 제가 처음으로 브이라이브를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첫방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브이라이브가 전 세계 분들이 볼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아, 그래서 너무, 그런... 너무 떨립니다. 떨립니까? <웃음> 떨립니다. <떨리니까>? 떨립니까? <웃음> <웃음> <웃음> <떨리니까>? <웃음> 네 저는요 이제 팬분들이랑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자주 할 수가 없는데 아, 이렇게 네. 소통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트리스는 어떠신가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이렇게 팬분들과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소통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그럼 헉, 댓글이 막 맞, 올라오고 맞, 있어요 오, 하트다 하트 죄송해요 유유. I love you girl I love you girl 오드하이 so, 서클 so so, 활동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계속 웃어주세요 계속 웃어주세요 한번 한방미소 <웃음> 자. 자 저희가 이렇게 이라이드를한 이유가 있죠? 그쵸 네, 맞아요 뭐죠? 그래서? 바로 오늘 정우의 저희 오드하이 서클의 미니앨범 믹스앤매치가 발매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매가 됐는데요 언니 아, 다들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노래 들으셨나요? 셨나요? 보셨나요? 아 이거 미, 이달의 소녀 유튜브에서 한번 브이앱에서 한번 그래서 두번 이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아, 백번 보세요 백번, 백번. 계속 보셔야 돼요더 보셔야 해요 <웃음> 계속 하셔야 돼요 저희도 계속 했습니다 많이 <웃음> 봐주세요 네. 노래 나오자마자 <웃음> 이제 바로 이렇게 막 <웃음> 노래 나와서 <나왔어>, 뮤비 나와서 봐야 돼, 봐야 합니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본 보신 소감 알려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댓글로. 마구마구 봉 해주세요 휴봉 휴봉 러 보고 싶습니다 결혼하자예요 <웃음> <웃음> 아, 뮤직비디오 보신 소감 키립애립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 어메이징 어메이징 세리 너무 귀엽대요 아서려리면 안돼 아, 아, 안 돼. 아, 아 그래. 내려야 돼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So good. Love you, love 네. you. The best. 다들 좋은 반응입니다. 너무 ]입니다.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렇죠. 아 죄송한데요. 아, 아. 아 리본이도 예쁘시다 시고 네. 감사합니다. <웃음>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동이에요. 자. 여러분, <웃음> 네. <웃음>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방송 데뷔를 합니다. 그쵸? <웃음> 맞아요, 맞아요. 드디어 저희가 방송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각자 소감 한번 말해볼까요? 네전요네 <웃음> 네, 네, 저부터 네. 저 아예. 네. 네. <웃음> 이제, 어 아까 이제 저희가 사녹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녹을 그렇죠. 어, 네, 했는데 이제 뭔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연습실에서 항상 음. 이렇게 찍어갔던 것처럼 뭔가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웃음> 그냥 아. 그냥 네, 똑같이 네, 그냥 네. 연습 영상을 찍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상이 <웃음> 너어떠셨나요 네. 네, 저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요. 그냥 아 어, 뮤직비디오 촬영장 같은데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은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카메라 맞아요. 사는 게 굉장히. 팬들, 팬들분들과 저... 함께 하는 뮤직비디오 촬영장?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언제쯤 실감이 날까요? 이제 엠카가 아, 방송되면 이제 그렇죠. 실감이 날 겁니다. 네. 저도... 체리은 어떠죠? 어떠세요? 아, 일단. 저는 시간이 조금 나면 남으려면 오늘 오전에 저희가 산욱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팬분들의 응원 음. 소리를 듣고 음. 아, 저희가 어찌나 힘이 나든지 맞아요. 아, 맞아요 새벽부터 와주셔서 맞아요 진짜 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아. 달려와주셔서 추운데 맞아요. 와주셔서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응원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더확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쵸? 자, 자.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댓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아, 맞아. <웃음> 그러면 이제 댓글 댓글 타임. <웃음> 댓글 타임. 필리핀 팬 사랑한다. 훌륭아 필리핀. 필리핀 팬입니다. 아 저도 팬입니다. 상업 상 응원 못서 미안해. 아괜찮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네. 저희는 괜찮아요. 떨지 말고 본방 잘해. 파이팅. 빙 빈수야 엄마가. 가지마요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웃음> 아직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웃음> Hi 브라질. l a 에서의 이달 소 탐구도 기대돼요.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저희 진짜 LA에서 너무 엄청나게 너무 좋았다. 신나게 아, 재밌게 찍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바닷가가 짱이었죠. <웃음> 음,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없나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USA 팬. 체리 I love you. 저도 I love you. <웃음> <웃음> 밀크티 진술? 밀크티 진술? 어, 밀크티? 밀크티요? <웃음> 밀크티 좋아하시나요? 밀크티요? 리본님 <웃음> 네 사랑하신대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 <웃음> 되게 해외 팬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어, 감사해요 브라질 팬분도 굉장히 나 필리핀 많고 팬분들도 있고. 군사민. 와우. 괜찮아. 와우. 괜찮아요. <웃음> 괜찮습니다. 아유, 아유, 서클, 화이팅. 화이팅. 이팅 진솔아 어깨를, 어깨를 보여달래요. 아유 안 됩니다. 어깨를 보여달래요 어깨를 보여주세요. 살기가 <웃음> <안 됩니다. 웃음> <웃음> okay, 좋아, 소가 좋아, 뭐가 좋은가요? 줄서 까요 잠깐 잠깐 잠깐. 어. 네 죄송했어요 하나 둘셋초 어, 역시 저희입니다 위험원 위험원 위험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아, 음. 저는 스파게티 좋아합니다 저는요? 네 저는 한식 좋아해요 저는 아 모두 아시겠지만 초밥과 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역시 위험원이. 이번이... 초밥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자, 어, 자 저희 심심한데 첫방 소감 오자톡 해볼까요? 오자토크 오자토크 오자토크 오자토 생각하는 타임 생각하는 아, 첫방 소감 음, 이런 거 독특하게 해야 되는데 막나 아, 뭐. 이런 못 하는데 <웃음> <웃음> 음. 음. 진짜 앵각한 거 있으신 분? 저 생각이 안 납니다. 저, 오자, 오자, 너무 짤? 짧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오자, 오자, 첫방 소감으로 오자라고 하는 거요나할수 있어. 해, 아, 네, 진솔언니 아유, <웃음> <I mean, 웃음> 이거 <웃음> 해주세요. <웃음> 네, 해주 거예요. 네, 네. 언니 먼저 해주세요. 맞아. 하나, 둘, 눈썹 동공 왕. <웃음> 그게 뭐요? <웃음> 제가 첫 방에 <웃음> 눈썹과 동공들이 아주 아, 심하게 뜬나게 아. <웃음> 눈썹과 아, 그렇죠. 되게 난리 <웃음> 난리가 아주 네아 저는 팬분들 알러 이렇게 했습니다. 아, 역시 팬분들. 나 짜증나. 어떻게 아직? <웃음> 아. 그럼 나는. 오드 아이짱 아 와우 와 했더라 아니죠 아니죠 그 매력입니다 매력 아니에요 자 쉐이크 스 대박이네요 예리이알 l o 저도 <웃음> 아 정말 시원했다 뭐가 시원해요? <웃음> 밀크티 머리. 아, 아 밀크티 머리고 밀크티가 시죠. 아, 밀크티 자 오늘 아네 네. 이제, 그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네. 없어서 없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음 어머 아쉽지만 아쉬워면 아, 안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맞아요. 아. 저희 이제 6 시에 엔카를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요. 네 생방송. 명랑 자수해주세요. 저희 오, 팀에 남아 나왔... 음. 근데 진짜 나와야지 좀 실감이 날것 같아요 아직 실감이 안나가지고 진짜 네. 저희, 저희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시간 남았죠? 여, 4시간 이나 3... 남았어요 네. 네 4시간 정도 남았는데, 4시간 정도 남았는데 네. 저희 첫 데뷔 무대를 함께해요 네. 네 같이 함께해요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많이 지켜봐주세요 꼭본방사수 주세요. 해주실거죠? 건방사수 해주세요 사주 가주? 사수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 네. 내일까지, 네, 네.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좀 네. 있다가 봐요. 그러면 네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오다일서클이었습니다 안녕.